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미나이팅장미나이팅 팔로우 팔로우미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걱정이 좀 되긴 했는데 찬원이랑 하니까 크게 이런 뭐 합에 대한 걱정은 안 하고 잘한 것 같습니다. 찬원이지 그렇고 둘다 컨디션이 오늘은 좋아가지고 아 그럼요 뭐랄까 리스터트로 끝나고 처음이잖아요. 함성을 들은 게 콘서트에서 오신 분들도 그 동안에 콘서트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함성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어떻게 보면 첫 함성을 낼수 있는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는 첫 콘서트였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관객님 여러분들도 되게 어, 그동안의 좀 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민호 만족 장민호 이찬원 이찬원 장민호의 콘서트 첫날입니다. 첫날 오신 분들 먼 곳에서 오셨을 테니까 오랜만에 함성과 박수와 열광의 콘서트가 될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고 또 즐기겠습니다. 그래야 또 보시는 분들도 즐기는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게 잘하고 오겠습니다. 인원 만족 파이팅! 아 그래. 어디 갔다 왔어? 저 드림픽에서 아 그래? 분칠하고 왔지 아. 분칠을 했어? 네. 눈치겠죠?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부를 잘부탁드립니 아이고. 아간고요 아이고 장사장 아이고 이사장 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첫고. 잘부탁드려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번 도련도스에서 민담당 장현입니다 이번 네, 도련도스에서 원을 갖고 있는 이사도인 습니다 네, 저에게는 이제 부모님만큼이나 소중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여기 함께 하고 계신 민어 뚜콩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찬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미스터 토르 결승에서 저희한테 문자 투표 안 했으면 저희가 이 무대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의 그런 한표한 한 표가 있기 때문에 찬원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이 노래는 저의 마음 그리고 찬원이의 마음을 담아서 여기 계신 민어 두껑대 여러분들 찬스 여러분들께 같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고 미안한 내 사랑 고맙고 미안한 내 사랑 긴 세월 불안한 내 곁에서 나를 믿어준 그들 위해 나는 너무 야 이게 지금 현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로 노래를 따라 불러주신 게 맞는지 진짜로 함성을 지는 게 맞는지 <웃음>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고 그리고 우리 창원이한테도 너무너무 고마운 시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연습.